안녕하세요. 많은 분들이 제 영상을 보고 도움이 된다고 해서 저도 사실 기분이 많이 좋습니다. 그리고 뭐제 영상을 보면서 다른 뭐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사실 부동산에 대한 강의도 하고 뭐 어떤 해운방으로 운영을 하는 것도 있는데 여기 스킬TV에서는 그런 게 없냐요? 그렇게 물어보시는 분이 있습니다. 하지만 스킬TV 채널은 그렇게 만든 해운방은 아니고요. 미분양 아파트 구입 때문에 회원방을 만들었는 거죠. 왜 그런가 하면 기본적으로 수분양자들이 다 있기 때문에 분양을 먼저 받았는 분들이 미분양 할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얘기가 나온다면 가만히 있지 않고 아무래도 뭐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오픈할 수가 없어서 회원방을 만들어서 회원방 자체에서 좀 자세한 내용들을 얘기하려고 만들었는데 그마저도 정보에 대한 누설이 많이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참 큰일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뭐 그런 얘기를 듣고 시행사 뭐 직접적으로 전화를 해서 실제 미분양 할인을 하느냐. 뭐 그렇게 전화가 왔다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뭐 시행사 입장에서 할인을 한다고 뭐 할인합니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부분 비밀리에 진행을 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회원방을 만들었는 거지. 뭐 회원방으로 만들어 놓고 제가 뭐 부동산에 투자에 대한 뭐 내용을 얘기해 가면서 뭐 돈을 바꾸자 뭐 그래 하는 것도 아니고 그 정도 또 능력이 안 됩니다. 그리고 제가 전문 유튜브도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뭐 유튜브에 매달려서 그렇게 뭐 편집을 억수로 잘하는 편도 아니고 뭐 하나 끈끈 열 가지 설명하는 편도 아니라는 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단지 그나마 뭐 유튜브로 설명해 주는 게뭐 아파트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뭐 상가주택, 다가구주택 상권 분석이라든지 아니면 기본적으로 뭐 현재 미분양 할인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느정도 뭐 얘기를 하고 진행 과정이 어떻다 뭐 그런 얘기 정도고 현재 입장에서는 뭐 영상을 대부분 아시겠지만은 지금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하고 있죠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구입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뭐 저하고 통화를 해 보신 분들은 대부분 아실 겁니다 뭐 이걸 하세요 저걸 하세요 뭐 저가 그렇게 얘기할 입장도 아니고 제 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다. 뭐그 정도 얘기 정도만 하는 거죠. 그리고 판단은 항상 여러분이 하시는 겁니다.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입장에서 뭐 하나를 구입해야 되면 은 제가 예전에 배웠을 때는 무조건 괜찮다고 해서 팔아야 된다. 왜? 대한민국 당떨거리는 적고 어느 정도 중심지에는 아파트고 상가주택이고 빌딩이고 가격은 무조건 오를 것이라는 거죠. 토지도 마찬가지, 뭐, 가격이 계속해서 오를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요걸로 드물 일은 없다. 뭐, 그렇게 저도 배우긴 배웠어요. 하지만 그 상황과 시기에 따라 지금은 엄청나게 차이가 많 많이 난다는 것을 또 느끼고 있고, 일반인들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단지 뭐, 재개발 마찬가지 물어보시는 분들은 뭐, 물어보시는 대로 재개발에 대한 얘기도 마찬가지 진행을 해드렸는데, 재개발 마찬가지도 어떻게 진행되는지 몰라서 재개발 보상금을 적게 받은 분들이 상당히 많았고 그에 대한 또 얘기를 해드리면서 뭐 개별적으로 뭐 제가 고소 고발도 상당히 많이 받았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혐의 없는 것으로 끝났고 그렇다 보니까 저도 법률적으로 또 공부를 하게 되고 주변에 뭐 지인들, 친구나 뭐 형님들, 뭐 변호사나 법무사 대부분 다양하게 또 물어보는 사례들도 있고. 마찬가지 미분양 할인 판매에 대해서도 지금 주변에 지인들에 의해서 제가 뭐 정보를 받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정보 또한 받으면서도 다양하게 물어보고 대부분 시행사 대표들이죠. 시행사 대표들도 있기 때문에 관계자들도 있기 때문에 또 다양하게 어떻게 흘러가는지 뭐 동향을 또 확인해보고 그 동향 속에서 제가 또 어떤 정보를 받을 수 있는 그런 다양함이 제가 좀 있다 보니까 그런 모든 내용들을 하나하나 올려드리고 또 작년부터 제가 실제 부동산에 대한 유튜브를 올려드렸지만 기존에는 뭐조고하는 영상이나 아니면 낚시하는 영상들 다양하게 있었던 채널이었습니다. 그 채널에다가 재미삼아 그냥 내가 아는 지식을 좀 올려봐야 되겠다 생각했는데 생각으로 반응이 좋아서 완전히 지금 거의 부동산 쪽으로 채널이 바뀌다시피 해서 다른 운동하는 영상은 제가 따로 만들었죠. 스킬티비나 뭐 스킬티비 일상해서 스킬티비 좁고 뭐 이런 식으로 채널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것이고요. 물론 이런 영상을 제가 올려드리고 직접적으로 만나고 뭐 정보를 얘기해 드리면서도 같이 술도 먹고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 입장에서는 뭐 아파트 미분양이 계속해서 엄청나게 발생될 것이고 그리고 아파트가 급락하는 상황으로 내려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 입장에서는 얼마나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느냐, 그리고 금매물 초금매물 아파트를 구입해야 되느냐, 미분양 할인으로 해서 실제 뭐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됐죠. 2008년도부터 해서 뭐 2010년도까지 사실 그런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는 저도 뭐 그쪽으로 좀 많이 신경을 쓰고 있고, 법인까지 또 만들어서 또 나름대로 진행을 하는 것들이 많다 보니까 유튜브에 뭐 올인하고 이러지는 못하고요. 그리고 올인할 실력도 안 되죠. 그리고 대구 자체가 좀 보수적이라서 뭐 이런 유튜브를 만든다고 해서 엄청나게 뭐 구독을 눌러주는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 쪽에서도 봐야 되고 전국에서도 다 봐야 되면 은 전국적으로 또 유튜브에 대한 내용들을 뭐 아파트, 상가주택, 뭐 부동산, 경제 다양하게 올려야 되는데 그걸 또 공부를 해가면서 영상을 만들기는 쉽지는 않기 때문에 회원방을 만들어서 뭐 강의하고 뭐 그럴 입장도 안되고 실력도 안됩니다. 단지 제 영상만 꾸준히 봐도 뭐 저보다 많이 아는 분들이 제 주변에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별로 아는게 없는데 워낙 저보다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나마 좀 도움이 되시라고 하나부터 열까지 올려드리는 거고 재개발도 그랬고 대부분 부동산 동향도 그렇고 뭐 그런 식의 어떤 채널이기 때문에 모르겠습니다. 뭐 작년부터 정말 구독을 해가면서 오래 보신 분들은 거의 수준이 저 정도 될 거예요. 제가 아는 지식 실무에서 일어난 일들 그리고 느낀 내용들 하나부터 열까지 가식 없이 얘기를 해드리기 때문에 영상만 꾸준히 봐도 충분히 뭐 도움이 되기 때문에 회원방 만들어서 뭐 설명을 하고 강의를 하고 뭐 그럴 상황도 안되고 그럴 필요도 없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고 예전에 뭐 전화가 미친 듯이 왔죠 뭐 새벽까지 전화가 오고 통화를 하고 이랬는데 어차피 얘기를 해줘 봐야 뭐 얘기를 듣는 분들은 듣지 만아또 한기로 흘리는 분들은다 흘려요 그리고 다시 전화해서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런 사례들도 많고 참 다양한 일들이 2022년도에 유튜브 때문에 엄청나게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정말 다산다난 했다 뭐 그렇게 얘기할 정도죠 그리고 뭐이 유튜브를 만들어서 뭐 소주도 먹고 밥도 먹고 유대 관계를 했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개별적으로 후원을 해 주신 분들도 상당히 고맙게 생각드립니다 그리고 뭐 다른 유튜브 저도 보지만은 뭐 누구누구가 뭘 후원해 주셨네요 뭐 그렇게 올려 드리면서 제가 그것까지 또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실력도 또 안되다 보니까 마음속으로 항상 고맙게 생각해드리고 항상 전화번호에 저장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보시면 대부분 아시겠지만 최초 시작할 때 그대로 우리들의 소소한 일상들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부동산의 소소한 일상들이었는데 그 소소한 일상이 지금 어마어마한 파장이 되어서 아파트가 급락하는 상황, 급등하는 상황들이 만들어졌는데요. 항상 누누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세상이 공짜가 없다. 뭐 유튜브만 본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전강의를 듣는다고 해서 또 되는 것도 아닙니다. 실무나 경험은 절대 무시 못하는 거죠. 아무리 들어도 실천하지 못하다 보면 처음 시작했는 것들이 실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분들은 또 이런 유튜브도 안 보죠. 안 보고 자기가 이때까지 평생 해왔던 대로 투자를 하고 부동산을 구입해서 또 돈을 벌고 다양하게 부동산 투자를 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 영상은 그나 일반적으로 뭐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그냥 영상을 좀 보면은 다양한 형태로 지금 어떻게 거래가 되고 있고 어떤 추세다 그리고 금액대는 어떻게 흘러간다 동향은 이렇다 저렇다 그리고 모델하우스에 어떤 내용들을 또볼수 있고 재개발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재개발 보상권 그리고 재개발 현재 진행되는 상황들 뭐 그런 것들을 다양하게 이제 볼수 있게끔 제가 올려놓는 거고요. 물론 이제 회원방은 사실 이제 뭐 보안을 좀 유지시키는 의미에서 최초에 만들어서 이게 수정이 지금 안되다 보니까 그냥 그대로 놔두고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핸드폰으로 보던 pc 를 보던 홈에서 보면 이렇게 볼수 있고 현재 밑으로 내려서 옆으로 가면 더 나오는 영상이 없어요 그럴까 되면 동영상으로 들어가서 전체적으로 뭐 영상을 올린 내용을 하나부터 열까지 한번 보셔도 되고 아니면 재생 목록으로 들어가서 실제 재생 목록에는 뭐 예전 영상 아직 그대로도 있지만은 뭐 나름대로 뭐 실시간 방송 했는거나 아니면 지방 부동산이나 아파트나 뭐 상가 주택이나 뭐 나름대로 다양하게 영상들이 종류별로 올려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또 확인을 해서 해서 보셔도 됩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전화를 다못 드리고 문자를 다못 드렸는데 뭐, 커피 한잔 마찬가지 보내주시는 분들부터 다양하게 많은 선물을 보내주시고 또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성향이 세상이 공짜가 없다고 생각하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절대 빚지고는 살지 않습니다. 뭔가를 얻어먹었다면 얻어먹은 만큼 그 이상으로 상대방에게 도움을 줘야 된다. 그런 사고고요. 단지 부동산을 약 20년 가까이 어릴 때부터 시작해서 하다 보니까 다양한 일들이 상당히 많았죠. 그리고 또 제가 보수적인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대구에서만 국한적으로 있었던 것도 아닙니다. 뭐 대구에서는 반야올 혁신도시라든지 현풍국가산업단지라든지 그리고 뭐 영천, 경산, 경마장부터 보상받았는 것들 대토를 해야 되니까 또 나름대로 영천, 청통까지 농지를 뭐 팔고 진행을 했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만 해도 나이가 그래 많지도 않았음에서도 최대한 노력을 하면서 부동산 일을 배웠기 때문에 나름 어느 정도 실무 쪽에서는 좀 빠삭하지 않을까 그리고 마찬가지 뭐연축하는 분들하고 뭐 동태를 감아서 또 건물을 짓고 팔고 뭐 이런 성향도 좀 있고 뭐 거제라든지 아니면 제주도까지 어느 정도 부동산이 움직인다고 생각이 되면 한번 가봅니다. 뭐 한번 누르는 안 되겠죠. 뭐한 일주일이든 뭐 이래 갖고 계속해서 가보고 어느 정도 이게 된다고 싶으면 또 투자를 해 보고 진행을 해 보고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앉아서 탁상공론이나 하는 그런 이론적인 논리 갖고는 부동산으로 뭐 돈을 그렇게 그래 쉽게 벌 수는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물론 까먹기도 많이 까먹고 벌기도 또 많이 벌고 그래 해봤던 성향이기 때문에 그런 모든 내용들을 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해드리면 좋겠지만은 그나마 영상으로 어느 정도 느낌이 전달될 수 있을 정도로 뭐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모르겠습니다만은 이해하시는 분들은 그나마 좀 이해를 하실 것 같고요. 모르시는 분들은 아무리 얘기해도 똑같은 얘기를 반복해도 안 돼요. 아무튼 2022년은 저에게 참 다양한 일들이 있었던 참 한해인 것 같고요 뭐 정말 좋은 기분도 있었고 정말 기분이 나쁜 상황들도 참 많았습니다 하지만 뭐 거의 굴하지 않고 항상 동일하게 하루하루 시간이 된다면 영상을 최대한 올려서 많은 정보를 드리는 그런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한해도 정말 수고하셨고요. 뭐 신년이지만은 그나마 새 인사로 이런 영상 하나 만들어서 올려드리는 게 예의가 아닐까 싶어서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2023년 개미연에새복 많이 받으시고 이루고자 하는 목표, 껑충 뛰어 힘찬 한 해가 되시길 바라고 또 바라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새복 많이 받으십시오.